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모터스피릿의이태 준입니다 아 지난번 마지막 영상을 그 반팔 입던 그 9월달에 찍었는데 다음 영상을 이제 패딩 있는 12월달에 찍네요 아 거의 한 3개월을 지난 것 같은데 어, 많이 늦어가지고 아 기다리셨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어 사실 그 지난번 마지막 영상이었던 느라째랑 그 요번이 지금 여긴 배우령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이제 소양강 꼬부랑길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태풍이 지나간 후에 서양강 꼬부랑길에 좀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가지고 그 길이 통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제 다시 길이 뚫려서 그 길이 막혔던 시점에 촬영했던 영상을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거를 사실 올리면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 2개월 정도 쉰것 같아요 네, 요새 뭐 워낙 바쁜 일도 많고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요 올라가는 차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배우령은 춘천 쪽 방향은 현재 통제 상태입니다 이 눈이 와가지고 지금 재설 작업이 아예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예 통제된 상태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쪽 양구 쪽 방향 그러니까 이 뒤쪽 방향이죠 이쪽은 지금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천 쪽 방향에서는 배우령 정상을 갈 수가 없는데 양구 쪽 방향에서는 배우령 정상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이 겨울 배우령의 묘미가 또 뭡니까 이제 눈길 와인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제가 요번에 음 좀큰 투자를 했습니다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윈터 타이어 테스트도 해볼 겸 오늘은 겨울 배우령 달리는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Never fight, Never quit. Do it right. Play the game. Win at life. Have no shame. There's no time. Feel the pain. With the grind, I could change in my mind. Pick a lane. Commit and climb. The only way to win at life. I never miss that stack. Taking big swings. Hand to the b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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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ame, it's a mood you lack, I go crazy Nah, but I ain't lazy Track after track, I work on this shit daily Pass me the check, right as fuel, got me hazy About to unpack all these things I've been chasing I've got visions in my head Like memories after death To be a legend instead Of something you can forget I'm living up every breath I'd rather l e a d than be led I'll fill the seeds as I spread With every word that I've said 아, 네. 무사히 어, 배우령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역시 그 윈터 타이어가 성능이 끝내주긴 하네요 야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이게 일반, 겨, 그 일반 타이어 있죠 서머 타이어라던가 이 사계절 타이어는 이쪽으로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 윈터 타이어가 정말 어마어마한 물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됩니다 야 여기를 아무렇지 않게 올라왔어요 야 전혀 안 미끄러져 조금 미끄러지긴 하는데 그냥 미끄러지자마자 탁 자세를 잡으면서 으아 이거가지고 그냥 끝내주네요 이 맛에 윈터타이어 끼고 눈놀이를 다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배우령의이 절경을 보세요 와이 눈이 오면은 이 배우령만한 곳이 없죠. 이게 또이 배우령이 그요 뒤쪽에 보면은 오봉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배우령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분 이쪽으로 이제 등산객분들이 많이 내려오십니다. 그만큼 여기가 정말 절경. 특히나 겨울에는 이 눈이 새하얗게 쌓인 그게 정말 아름답거든요. 야, 정말 아무도 없, 아무도 없진 않네요. 뭐 차가 좀 있긴 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는지 모르겠네. 다들 저같이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셨을 겁니다 아마. 아 정말 대단하네요 윈터 타이어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저도 제가 무슨 소리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귀가 얼고 그래가지고 뭐 여튼 어, 이렇게 배우령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 이곳 배우령 고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 생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난번에 올렸던 그 배우령 영상에서 거의 모든 거를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배우령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은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된다. 이쪽이야? 아니면 이쪽이야? 뭐 어느 쪽이든 뜰 겁니다. 유튜브 편집하면서 제가 좌우반전을 하던가 좌우반전을 하던가 할 거예요. <웃음> 추워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유, 왜 이렇게 춥냐, 여기. <웃음> 네, 어,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춘천 쪽 방향은 저렇게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배우령을 올라오지 못하게 저렇게 길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 양구 쪽 방향은 이렇게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객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와인딩 하시는 분들이 양구쪽 방향으로 올라오세요 아마 3월까지 눈이 녹기 전까지는 춘천쪽 방향은 이용하지 못하실겁니다 뭐 저쪽 춘천쪽 방향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3월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은그 아시죠 사실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아실거예요 저쪽 어떻게 통행을 하는지 근데 그런 짓 하지 맙시다. 웬만에서 아니 사고 나면은 그 레카차도 못 와요. 아, 여하튼 아주 잘 놀았습니다. 야, 거의 한 1년 만에 이렇게 눈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네요. 이야, 정말 눈이 좀 그리웠습니다. 제가 또 겨울 출생이라 겨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내려가야죠. 거기다가 진짜 얼어 죽겠습니다. 자, 내려가시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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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무사히 배우령을 내려왔습니다 뭐 지금도 보고 계시겠지만 어, 배우령 초입까지는 이렇게 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저 차단기를 시작으로부터 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구 방면으로는 올라오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올라오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오늘 저처럼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윈터 타이어의 중요성은 정말 몇 번을 말해도 어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요 어이 사계절 아니면 썸머 이런 일반 타이어로도 겨울을 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겨울 정말 고생하실수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윈터 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윈터 타이어로 겨울에 눈놀이를 다니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 어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우 추워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아 근데 이, 아 진짜 추워가지고 겨울에 영상 많이 찍어야 되는데 얼어 죽을 거 같네요 진짜 영상 찍다가 뭐 여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즐거운 고객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워가지고 손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벌써 흔들고 있어 자 그럼 안녕